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결전구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처럼 열심히 일하고 친구들이랑 맥주도 마시고 드라마도 보면서 기분좋게 자고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보니까 직장에서 해고가 된 것도 아니고 아무런 통보도 없이 아예 직장이 사라졌다면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막 과제도 끝내고 내일 있을 시간표도 알아보고 친구들이랑 술 한잔 간단하게 하고 일어나서 학교에 가보니까 학교가 폐교되어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그냥 아는 사람만 아는 중소기업도 아니고 알 사람들은 다 알만한 대기업인 블리자드에서 정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아무런 예견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히로즈 오브 더 스톰 리그를 2019년엔 지원하지 않겠다며 사실상의 폐지 선언을 하였습니다 진짜 이젠 블리자드란 말도 다 옛날 말인가 봅니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뭐똥겜이다 레스토랑스 매칭이 느리다 타격감이 구리다 게임이 재미가 없다 등등 게이머들에게 상당히 인식이 좋지 못했던 게임 그렇지만 나름 그 속에서는 게임을 즐겁게 즐기는 사람도 있었고 리그에서 우승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는 사람들 그들의 열정을 돋보이게 만드는 해설진들 또 그런 곳에 열광하고 있는 많은 팬들 등등 아무리 게임이 구리다고나 하지만 나름 애정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3일 덜컥 관계자들한테도 현직 프로에게도 중계진들에게도 아무에게도 아무런 통보도 없이 떡하니 자신들의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린 것이 그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당연하게도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던 프로도 수많은 관계자들도 어떠한 소식도 듣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어버렸죠 대충 블리자드가 발표한 공지를 요약해보면 이러합니다 지금 우리 블리자드는 어느 때보다 많은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고 또 많은 미공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히오스의 직원들도 새로운 프로젝트에 배치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콘텐츠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 또한 히오스 리그는 2019년부터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많은 부분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리그는 그만두는게 더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 That I also, 뭐 천천히 살펴보면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블리자드는 히오스를 버리려고 하고 있을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미 대충은 아실거라고 믿습니다 사실상 블리자드가 유저들에게 등을 돌리게 만든 날 11월 13일 블리즈컨 최후의 날이 있던 이유 블리자드의 여론이 악화된과 동시에 주식은 바닥 무서운 줄 모르고 10월 83달러를 달리고 있던 주식은 현재 47달러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회사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힘들다 그럼 회사에서는 무얼 하기 시작할까요 하나둘씩 사업을 접기 시작합니다 돈이 안되는 것 위주로 말이죠 그런데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톤 부서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뭐 인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은 인기가 있는 게임도 아니죠 때문에 이미 작년부터 히오스에 떨어지는 예산 또한 줄어들었고 트위치에서 히오스의 시청률도 하락세를 겪고 있어서 스폰서 프로 선수들이 상당히 떠나가고 있는 상태로 점점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 큰 타격이 있던 블리자드 입장에서는 정리 1순위인 셈이죠 뭐 그래서 이런 결정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업자득이라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회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건 확실하고 이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접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건 누구나 도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툭 하고 우리 내년부터 리그 안함 쓰고 이거는 그냥 상도덕이 없는 거예요 천천히 리그 규모를 줄여가면서 프로들이나 캐스터들에게도 이런 이런 회사적인 사정 때문에 아무래도 리그를 이끌어 나가기는 힘들 것 같다 뭐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다른 길을 알아보아라 이런 간단한 조치라도 적어도 한두 달 전에 했다면 모두가 이제 서서히 받아들일 시간도 생기고 다른 일자리도 알아보고 조금 안타깝고 슬퍼하는 이야기로 추억 속에 담아뒀을 겁니다 그런데 틱야 아남 수고 이걸 없앴다는게 문제가 아니라 일처리가 진짜 이거는 말도 안된다는 겁니다 당일날 팬들은 패닉에 빠진 것은 물론이거니 와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은 프로들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고 많은 프로팀들이 해체 선을 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안그래도 이모탈 때문에 미운털이 박힌 블리자드에게 그간 쌓아온 이미지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엄청난 사건이 되어버렸죠 최근 들어 액티비전 블리자드에서 사업적인 면으로 회사를 이끌어가려고 수많은 액티비전의 임원들의 입김과 정치질이 사내에 난무하고 있다는 수많은 카더라들이 이제는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블리자드 이모탈 사태도 투자자나 수익면 입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액티비전의 힘이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죠 아무튼 진짜 주요 개발진들도 다 탈주하고 있고 블리자드의 설립자인 마이크 모하임 우리들의 마사장님도 퇴사한 마당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던 블리자드는 어쩌면 이미 사라진 회사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무서워서 누가 블리자드 프로 하려나들려 몰라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